골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